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추가검사 TTE 심초음파검사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이므로 질병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주지법 2018가단 27690 2018가단 28853 도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가.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사건보험계약 해지 여부 2. 망인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니야 하였는지 여부 가. 추가검사 관련 질문 망인은 이사건보험계약 체결로부터 최근 1년 내 지인의 과에서 심전도검사, 충부 X선 촬영, CT 촬영을 시행하였는데 범수축기 잡음 심장 비대 소견으로 전원을 의뢰받아 같은 날 충북대학교 병원읍시로 전원하여 TTE 심총파 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망인이 심장질환으로 1차 검사 이후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2차 검사를 받은 사항은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시 재결 전 알리의무 사항으로 질문한 사항이고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이 주담보 대상인 이사건보험계약의 체결여부 및그 조건을 결정할 때 고려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망인이 이사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합니다. 나이번 관련 질문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2016년 9월 27일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인정여부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위하여 건강이나 질병과 관련된 질문을 받을 경우 심장기능에 대하여 대학병원에서 추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보험 모집인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할 것임에도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을 보임으로 망인에게는 적어도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중과실이 있습니다. 4. 인과관계 인정 여부 망인은 신전도 검사 및 심초음파 검사 결과 보험 수축기 잡음, 심장 비대증이라는 소견을 받았고 같은 날 전원한 대학병원에서 대동맥 반 폐쇄부전 등으로 진단되었는데 이후 같은 심혈관계 질환인 급성 심근경색증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이고 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지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5. 이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망인의 의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가 이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8년 5월 9일자 내용증명우편이 피고들에게 2018년 5월 10일경 도달하였으므로 그 무렵 이사건보험계약은 해지되었습니다. 나, 보험 모집인의 설명 의무 위반 여부 이사건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 모집인은 이사건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망인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 통화를 통해 보험 모집인은 망인의 인적 상을 알게 되었고 그와 함께 이사건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망인과의 사전통화를 통하여이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사전에 전산에 입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사건 계약체결 현장에서는 보험 모집인이 사전에 입력된 사항을 태블릿 PC로 망인에게 제시하면서 망인에게 그 내용을 보여주고 필요한 사항은 망인의 자필로 기재하거나 서명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던 점 보험계약 체결에 사용되었던 태블릿 PC의 구독 방식은 각 화면에서 망인이 자필로 기재할 사항을 제대로 입력하지 아니하면 다음 사항으로 진행되지 아니하는데 계약적 알림 문 사항도 해당 화면에서 하단에 망인이 자필로 근무처, 취급 업무 등을 기재한 뒤 다음 상품 설명으로 이동하였던 점 계약 최종 서명 날인 전 단계에서도 고지 의무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으로 다시 소개되었고 망인이 계약 담당자로부터 상품설명서에 대한 내용을 교부받고 설명 듣고 이해하였다고 기재하고 하단에 기명 및 서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 모집인이 고지 사항에 대한 명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급성 신근경색 진단비 및 질병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